아 매빅2좀 팔아야 되나? <웃음>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아 DJI 왜이러죠? 벌써 DJI의 신제품 세 번째입니다 짐벌 포켓에 은 드론 이번에 드론인데요 어떤 드론인지 아시죠? DJI 미니2를 발표했습니다 네, DJI에서 네이밍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짐벌도 네이밍이 바뀌었고 포켓도 네이밍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매빅 미니도 매빅이란 이름을 버리고 DJI 미니2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DJI 미니 1하고 미니 2의 발매일이 딱 1년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딱 1년 만에 돌아온 DJI 미니 2. 어떤 점이 추가되었고, 어떤 점이 미니 1과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Where? Where? Where? 네 일단은 DJI MINI 2를 설명하기 전에 기존 매빅 미니 1하고 같은 점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249g이 똑같습니다 또 249g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게 내년 2021년부터 드론에서도 조금씩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250g부터 2kg 사이 그러니까 매빅 프로 같은 기종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하지만 DJI 미니 n i 는 250g 이하기 때문에 아무 교육도 자격증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은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드론 사시기 전에 제발 커뮤니티 가입도 하시고 많은 글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많이 보고 구입을 하세요 잘 모르고 사시자마자 바로 뭐 우리 집 앞에서도 날리고, 밤에서도 날리고 그러신 분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비행 시간은 역시 30분 이상 날아주고 있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31분이라고 공식은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비슷하겠죠? 그리고 여전히 삼축 짐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짐벌 카메라 이동이 가능해요. 네, 드디어 DJI 미니2는 4K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미니1은 2.7K 였죠 DJI MINI 2는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트 정속률은 40Mbps에서 100Mbps까지 무려 2배 이상이 발전했는데요. 그만큼 화질도 좋아졌고 크기도 커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네배 줌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4K로 촬영한 걸로 이미지 크롭을 시켜서 FHD로 네배 확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FHD의 네배가 4K이기 때문이죠. 뭐 광학적 렌즈 줌을 통해서 확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능을 쓰시려는 분들은 꽤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일 거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 장점은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아졌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 바람을 견딜 수 있는 풍력 계급이라는 게 있는데 보포트 풍력 계급 5 지금은 10.7mps까지 풍속을 견딜 수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원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날라가거든요.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바람에 흐른다 라는 표현도 쓰고 모터힘이나 이런 걸로 조금 더 극복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에서 잘 견딜 수 있는 호버링 기능이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 장점은 오크 싱크 2가 드디어 매빅 미니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원래 오크 싱크는 팬텀 그러니까 DJI 드론의 거의 플래그십 모델에만 넣어줬거든요 매빅 프로 팬텀3 어드밴스 이상 때부터 오크 싱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오크 싱크가 지난번 매빅 에어 2에도 들어가더니 이번에 매빅 미니에도 들어왔습니다 대신 조종기는 커졌지만 그래도 매빅 미니를 날리면서 가장 많은 분들든 생각이 그걸 거예요 어? 아왜 이거밖에 안 나가지? 그래서 업그레이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리 때문에 업그레이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오퓨싱크로 10km까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4,5km,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기존의 와이파이가 서류상 2km, 실제 도심에서 500m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DJI 미니2는 도심에서도 2km 이상은 날릴 것 같아요 뭐 시골같은데 4km 정도? 4,5km 뭐 이건 직접 가져오면 테스트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퀵샷 기능에서 부메랑이 추가되었습니다 구메랑도 역시 펠릭스 처럼 좀 위험해요 왜냐면 비선형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커졌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센서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멋있게 나오겠죠 주의를 많이 하시고 날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되게 멋있어요 안전한 곳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는 사진에서도 로우 파일이 추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매빅 미니원은 JPG밖에 안 됐었어요 사진이 하지만 이번에는 보정 가능도가 높은 RAW 파일까지 지원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진 보정에서도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비행 속도도 매빅 미니 1인 경우에는 네, 13mps였는데 이번에 미니 2는 16mps입니다 네, 확실히 비행 능력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퍼랩스나 파노라마도 미니 1 때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 미니 2에는 가능해요 사진적으로도 꽤 많은 능력이 추가가 된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퀵 트랜스퍼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드론과 스마트폰의 거리가 가까우면 20MBps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네, 이렇게 DJI 미니 2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격 자체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오큐싱크 하나만으로도 꽤 훌륭한 드론인 것 같긴 해요 네, 매빅 미니 1 유저가 2로 갈아타기에는 어떠시려면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서 갈아타시면 되지만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0만원 정도만 더 주면 네멤빅 에어2까지 갈수 있거든요 뭐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이차에 구입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꼭 사시고요 그리고 기존에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참 궁금해요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칸트였습니다 저와 리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아, 어, 매빅. 아, 매빅 투준 팔아야 되나? <웃음>